저는 뭐, 학위 논문을 이런 구사론 관계로 썼고, 또 뭐, 이제, 진주의 경상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또, 특별하게 뭐, 불교학 안에서 전공이 따로 없고, 뭐, 불교를 이것저것 다가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얕습니다. 구사론을 뭐, 전공했다 해서, 구사론을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경상대학교 안에서는 뭐, 불교, 원시불교부터 저 화음까지, 그냥 뭐, 수박 그 털기 식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요런, 사실 굉장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구사론을 강의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마침 또 구사론 결론서가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교제로 이제 삼았는데, 좀 의심, 어구, 어, 의심이 나기도 하셨습니다. 이, 어, 쌍계사에서 어떻게 구사론 같은 이 특수한 분야의 이 강의를 부탁하실까. 참, 대승의 중요한 논전도 많고, 진짜 알아야 할 것도 많은데, <웃음>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드렸습니다. 4일, 4일간, 그냥 좀 허신탄약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 구사로는 뭐 이름이 아시다시피 소성 논전이죠 소성의 가장 대표적인 논전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는 또 대성이지요 그렇게 뭐. 대성에서는 소성을 사실 굉장히 소성, 뭐 적을 소자지만서도 원래 희나야나 희나라고 하는 말은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열등하다, 저열하다, 내버려야 한다 법화경에서는 이 소성을 열성이라고 부역합니다 열성, 아주 열등한, 저열한 그래서. 우리 불교, 한국 불교에서는 이 구사론을 전혀 뭐 배우지 않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혹 요즘 남방의 그 비파사나요 그그 무슨 그 하도선에 대해서 도뭐좀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또 비파사나를 많이 도입하시는데 이른바 관법선, 소승선이라 그러죠 물론 종류는 좀 다를지라도 구사론은 궁극적으로 그 관법선 궁극적으로 무상을 얘기하려고 럽니다 공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진여법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상을 얘기하라 그럽니다. 무상이 뭐 그렇게 큰 도리인가 근데 우리가 아는 무상은 오로지 어느지 그야말로 주체적으로 느끼는 건 아닙니다. 혹 제가 어서 어떻게 듣기에 암에 걸린 분들이요. 암 환자가요.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안부 인생을 삽니다. 막 길어야 에 6개월, 3개월 그분들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다 는 그래요, 처음에. 좀 속된 말로 쓰면, 발광을 한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어쨌든 암을 받아들이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실이에요.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고통을 딴다 그래요. 대성불교에서 보니, 인욕 바람에한테 인자인자요 이렇게 쓰죠. 어, 왜, 잡는다는 걸까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말을 붙인 게더 좋다 생각합니다. 인정! 인가! 암이 그단사실은 인가를 해야 되는데, 인가를 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뭐 한다고? 근데 어쨌든, 막 필연적이다. 어쨌든, 막 죽음에 이르러서 암을 인자하고 나면요. 일단, 인가를 하고 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로소, 내가 왜 하루,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걸 막 후회한다 그래요. 그 사람 라고 하는거 인가. 무상을 인가 할수 있을까요? 무상을 인가. 이책구사론이 상당히 이야기 많은데 이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상도요, 받아들이는 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거 흔히, 저어디 사승근, 사승근. 뭐좀 용어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사승근중에세 번째 단계입니다. 인가라고 하는거에 그렇게 무상이라고. 우리는 대개 무상을 개념적으로 압니다. 말로서만 알 뿐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뭐이 불교에서는 오른지 무상을 얘기하니까 공도 얘기하지 않죠. 무상은 그래서 대단히 저급한 불교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첫 시간이라서 여, 여러저러 이 구사론에 이르는 또이 불교의 책 이름이 아비달마죠그죠 어떤 분들은 불교 진자도 그렇고 이 책이 많이 팔렸다 그래요. 그렇게 슈퍼 사장이 보통 우리 불교책 잘안 팔리거든요 왜 네. 많이 팔렸는가 하니까 아비달마란 말이 하도 이상해서 사봤다는 사람도 많더랍 합니다 어쨌든 아비달마란 말도 생소하고 또뭐 구사로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구사, 8년, 유식, 3년 물론 일본서 나온 말입니다 말은 그런데 우리 사실은 이 강원에서도 사실 전혀 구사 유식이 돼서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어 어쨌든 그런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대개 우리가 접 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2003년도인데 우리가 오늘날 바라보는 이 세계 이것이 세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원효 스님이 어딘가 그기신론인가기신론소에서첫종종 종채입니까 대입니까첫 번째 종채가 끝나는 무렵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각기 자기가 익힌 바만을 알 뿐이다. 그리고 오로지 그것을 인용해서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전부 다 자기가 익힌 바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어, 익힌 바가 우리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익힌 바, 뭐 강원에서 제가 오기 전에 강원 교육 뭐 그들 도 관심 있게 좀봤지만어이 사직과 사격과 대격과 사직과에서는 서장, 도서, 뭐 서장은 대종고선님의 편지글이죠. 도서, 아그봉종무스님의 어떤 선문의 근본 요지를 설명한 겁니다. 또 선요, 선의 요러이죠 저려 아진월스님의 이를테면은규봉종선 스님의 법집 별록 여걸 갖다가 요약한 것이죠. 그다가 사기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첨가니다 전부 다 사실 선서입니다, 그죠? 선서 사교과에서는능음귀신 금강경은 좀 별도로 하더라도요. 능음, 귀신, 금강, 그리고 원각경. 대개 제가 아는 바로는 연애장사상에 관한 겁니다. 물론 대교과서는 화엄경. 불교가 대단히 사실은 깊고도 넓, 넓습니다. 물경의 역사가 2500년이죠. 어쨌든 처음 불교가 전체의 흐름을 좀 이해를,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뭐 불교에 그렇게 다양하게 흘러간 그 역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처음 시작을 뭐 요즘 뭐 원시불교로 하기도 하고 근본불교로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초기불교로 하기도 하고 저는 뭐 초기란 말을 아마 선호합니다 한번 아마 쓰겠습니다 초기불교 뭐 초기 시대겠죠 아, 초기불교가 있으면 당연히 후기불교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불교 뭐 초기불교는 어쨌든 부처님 부처님의 직설이라 그러죠 초기불교의 경전이 혹 아십니까? 아함경이라고 그럽니다. 아함경. 혹은 저어 하도 저 비파산에 비파산에서 남방불교가 새로이 각광 받는데 남방불교에서는 뭐 니카야 성전 성전을 니카야라죠 니카야. 어 니카이라 합시다. 반드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없지만서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기 석달 전에 예고를 한다그러지 그죠? 아난다한테 아, 내가 석달 후에 열반에 들리라. 그러니까 아 한다가 뭐 슬피 울면서 우리 열반에, 스승님께서, 뭔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의, 그죠? 의지처가 아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뭐죠? 자신의, 그죠? 자신을 등명으로 삼든지, 뭐 등골로 삼든지, 섬으로 삼든지, 자신을 의지처 삼고. 다음에 법을 어지처로 삼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법등명, 자등명과 법등명. 그때 자등명 했을 때 자라갔다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뭐, 넘어가겠습니다. 법, 을 등불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법을. 물론, 이때 법은, 아, 구사로에서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 법이니까 정법이겠지요? 정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부처님의 깨달음. 깨달음. 이거는 궁극적인 증법입니다.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이라고 해서 뭐 정각 해도 되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냥 요 자정법이라 하더라고요. 자정법. 뭐정자도 깨달음. 진자죠 스스로 깨닫는 법. 자정법. 정법이라 하기도 하고, 자차 빼도 상관없습니다. 정법. 그런데 부처님은 뭐 전설인지 모르지만, 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말씀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에서 범천이 강림해서 세번이나 간청한 것때에말씀하신다 그러죠 왜 말씀을 하지 시 않을 줄 하셨을까요? 이것도 물론 전설입니다 불타일생은 사실은 불타의 전기는 다 전설이죠 구세에 전부 다 편집된 글들인데 당신께서 깨달으신 법은 세간 흐름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세간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설해받자 모를 것이고 어쨌든, 마, 그래서, 어쨌든, 마, 슬라죠 슬했습니다. 쓰라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아시는가에 따라서 두 분의 부처님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말씀하신 분은, 열애, 불타. 말씀하지 않으신 분, 그대로 깨달음을 얻고 열반이 드신 분을, 뭐라합니까 독각이라 고 그러죠? 독각. 오로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가. 독각, 혹은 연각, 혹은 벽지불. 어쨌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걸 교법이라 그럽니다. 아니죠. 어. 이것을 성의, 불교에서 성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이란 말이죠. 성의정법. 이것을 세속정법이라 그럽니다. 이미 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말씀, 이 말씀이죠. 말씀. 불교에서 사실은 제 말이 좀, 좀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교란 말은 제가 아는 바로서는 없었습니다. 불교라 하는 말이 없었어요. 불교락 하는 말이 생겨난 것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밖에 안 된다고 럽니다 그전에는 뭐라 그랬냐? 불도, 불학, 불도, 아, 불도 불학, 불법. 그 불법은 두가지있다 성의정법과 세속정법. 그럼 불교락 하는 말, 그것은 종교락 하는 윌리전, 종교락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윌리전이라는 말을 갖다가 종교로 번역하면서, 피로서 불교, 유교, 뭐 이런 말이 생겨났다그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전에 100년 이전에 불교로고 하는 말이 있다면 었 만약에 요 불교 만약에 그전에 어떤 논요 불교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부디즘 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불타의 말씀입니다. 요 교는 싹싹나 대싹하나 말씀뜻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다시피 말씀이 바로 깨달음은 아니죠. 말씀은 바로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잘 위청해도요. 사랑 안 해보고도 할수 있죠 그죠? 말이 바로 깨달음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불교에서는 그 말을 갖다가 늘 세속이란 말 합니다. 세속. 세속. 세속. 이 세속에 살면서 이 세속이란 말. 원어가 말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원어가 말이란 뜻입니다. 세속을 지배하는 것은 말입니다. 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바로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달음 어쨌든 불타정법은 두 가지 있는데 성의정법과 세속정법. 요것은 깨달음 그 자체이고, 요것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뭐 한가에서 늘비유로써 이것은, 이것이 하늘의 달이라면은 이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죠? 이것이 피안이라면은 접촉 강 언덕이라면은 이것은 걸어나가는 배. 수단이죠. 방편입니다. 수단입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기 전에 이렇게 법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어요. 이 부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열반, 열반을 어떻게, 열반은, 열반은 온갖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혹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제가 지금 요, 요이시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아비달마 불교 구사로는 불교로서도 굉장히 앞에 있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불교, 뒤에 있는 불교입니다. 그것으로서 앞에 불교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남은 제자들은 부처님 돌아가셨습니다 후세 불교하면 부처님 돌아간 것은 다만 방편일 뿐이다 진신은 그야말로 구원실성 딱한옛날부터 원래 깨달음의 당초로서 계셨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초기 불교 시대에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남은 것은 뭡니까? 남은 것은 말씀 밖에 없습니다 말씀 근데 말씀도 사람의 기억력이라든지 그죠? 당시에 수받따라가는 장로가 뭐뭐잘 돌아가셨다든지 우리는 해방되었다든지 그런 망언을 해가지고 가습존자가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경전을 결집하지 않습니까? 결집! 결집이라는 것은 경전 편찬해야죠 그 경전을 부족에서 그 말씀하셨던 것을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결집을 했습니다 그죠? 그걸 결집을 합니다 경전 편찬 물론 다암송으로 하죠 그런 다음에 말씀이봐이 말씀이죠? 교입니다 불교로만 부처님의 말씀 말씀이 바로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 진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그걸 누가 알수 있을까요? 이미 부처님께서 보러 가셨습니다. 부처님 이 살아 생전에도요 바로 그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의 뜻은 이러이러하다고 또 다시 부연 설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파대사라기다고요 논이 우파대사 혹은 아비달 말하기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파대사, 아비달마. 어쨌든 후세 사람들은 막 결집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왜 해석하는가? 그 말씀이 담긴 근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해석을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한자로요? 대. 대향이라고 부냐면 합니다. 달마는 뭐? 보통 달마 나오면 은교법말입니다 법. 법 중에서도요. 깨달음보다는 사실은 교법을 뜻합니다. 교법. 바로 부처님 말씀이죠. 말씀, 교법. 그 줄여서 말하면 대법입니다. 아비달마를 현장은 대법이라 번역합니다. 그냥 대법론 아비달마 샤스타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대법요 어쨌든 그 이후의 불교는 바로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아비달마 불교는 근데 부처님이 해석, 해석이,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사실 그런 해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됐던,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후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저 사람은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의견이 다른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상에 온갖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아니면은 사실은 이런 해석보다도 경에 관한, 유래 관한 해석이요. 호크 대표적인 것시 10가지의 조항이 있었는데요 첫번째와끝 제일 마지막은 이게 뭐보죠첫 번째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은 뭔가 자기 개인 사물을 가질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혹은 뭔가 물자를 비축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놓그냥말로 탁발 걸식이죠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로 와서 아침을 먹고 남극밥과 점심을 먹고 그걸로 끝이죠 또 다음날 가서 탁 뿌려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신지 100년이 지난 다음 지날 즈음에 밧지라고 하는 부처님이 굉장히 칭찬했던 부, 동네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종족들인데 밧지 출신들 비구들이 소금을 비축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그러니까 장로들이 보니까 이거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아이가 부처님께서는 어떤 물자도 비축하지 말아야 는데왜 소금을 비축하는가 어디다 비축했냐면은 뿌리에다 비축했던 거예요 불, 그래, 각염증이라고 합니다. 각염, 불에다가 소금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솥불에다가 이거 위법 아닌가? 불법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밧지의 비구들이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의도 아닌가? 부처님이 왜 물자를 비축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뜻이 뭐겠느냐? 그 뜻을 살려야지 말씀을 곧이 곧대로 따를 수가 있는가? 시대가 바뀌었는데 한편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려그죠 한편에서는, 부처님 말씀은, 말씀이 바로 찔려서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 이런 게1 0 가지 항이 있었는데요. 제일 마지막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금과 은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입니다. 출과 비구들은 돈을, 언제요? 금은, 돈을, 금과 은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난방불교의 큰 스님들은 돈을 전혀 안 갖고 간다 합니다. 누가 갖고 가느냐 시자 갖고 가는데 어쨌든, 출가비구들은 돈을 갖고 다니서는 안된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 밭지비구들이 금과 신자들로부터 금과 은을 수확하더라는 거예요 받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어기는 거 아닌가?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왜 돈을 갖지 말아야 하느냐 그 뜻을 살려야지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 따를 수가 있느냐 만약에 어떤 동네에 포교라고 하는데 성교라고 하는데 포교라고 하는데 그 동네 아무도 불교 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공양을 아무도 주지 않아. 꿈 쫄쫄 꿈에 드는가 어쨌든 어떤 이들은 그 몸을 수납한 어떤 이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다른 전성에서는 음, 불교에서는 최고의 궁극적 과제가 사실은 열반 아니겠습니까? 열반. 이제 열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대단히 구구한데 열반. 이때 시대의 불교는 사실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의 소멸. 더 나아가서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고진멸담만 멸, 고 멸, 괴로움의 소멸 그럼 괴로움은 왜 생긴 하는가? 결국 번뇌와 업, 따라서 번뇌의 소멸 아까 무상을 했는데 무상을 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무상을 관한다고 번뇌가 소멸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절대적으로 무상과 무화로서 번뇌를 끊습니다 그럼 어쨌든 열반을 성취한 분이 아라한입니다 대승불교 오면 아라한은 사실 뭐 그냥 안고 다이죠 예. 우리 큰 절에서도 나한 제는 항상 어디 습니까구퉁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 최고의 목적은 불교의 목적은 아라한입니다 완전한 열반, 번뇌를 모두 끄는 이가 아라한입니다 하, 아라한이라고 하는 분이 뭐아라는은 흔히 은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진짜 공양, 존경을 받을 만한 분 근데 아라한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 어떠니까? 깨달은 자가 과연 어떠니까? 진짜 깨달이는 모르는 것이 다 할까? 번뇌의 유혹이 진짜 없을까? 그런데 대천, 마대바 대천이라고 하는 어떤 아라한이 몽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몽정. 그럼 진짜 아라한이냐아라한은 몽정하는 거 아닌가? 아라한은는 하다 못해 저쌍계사가저어다니까저 순천, 하동에 소금값, 쌀값을 아까요. 그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다 한다면 다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라한의 성자성의 문제를 두고 어떤 편에서는 아라한도 그런 것은 모른다. 그럼 내가 아라한되는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대개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 시대에는 인가가 없었습니다. 인가가 없고 깨달음은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스스로가 아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망, 가장 큰 죄죠. 승가에서는 아라한은 인간을 받는 것인가 스스로 아는 것인가 혹은 아라한은 몽정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뭐 혹은 아라한은 일체 세간의 지식을 다 갖는가 갖지 않는가 어쨌든 그런 다섯 가지 문제 그걸 흔히 대천의 오사성이라는데요 그런 문제를 둘러싸고 아라한의 성자성의 문제 혹은 율법, 계율의 해석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불교가 분열합니다 분열해요 하나의 교단이 물로 쪼개집니다.